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와이 현지에서 마할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곳은 노골틱한 의류와 선물 그리고, 어, 노콜 가일. 음, 뭐랄까, 일반 마트에서 못 만나는, 어, 그런 가일 파는, 어, 착한 가일이 많이 있는 파머스 마켓입니다. 아, 비갈랜드 코나에 위치한, 어, 코나 파머스 마켓은, 아, 다운타운 중심부에 있기에, 어, 여러분들이, 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이곳은 무료 주차가 가능하기에, 어, 여러분들 코나에 오시면은 절대 놓쳐서 안 되니까 꼭 들려오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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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오불 사이즈가 와, 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음. 그리고 이거는 세개오불 음. 이거는 네개오불이네 음. 아, 여기 좋다 이거. 큼직큼직하고. 음, 되게... 음. 그럼 파파야는 이렇게 속이 약간 분홍색 그런 게 이렇게 맛있거든요. 이게 뭐 한국말로 하면 이종 교배했다는 건데, 어, 딸기랑 어, 기존 파파야랑 이렇게 믹스해서 나온 건데, 이게 맛있어요. 이런 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데 이거 뭐야? 이거? 음에그프로시드 음, 이거 한번 오늘 먹어볼까? 릴리코이도 보이네요.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좀 생긴 게뭐 이렇게 조금 뭐 쭈글쭈글하고 뭐 이렇게 갈색이지만 이게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또 릴리코이 이런 거 놓치지 않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봉투에 봉제 담은 게 지금 이불 1불 하네요. 여러분 요거 좀 특이하죠? 제가 이따가 집에 가서 잘라서 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지고양이에요자 <웃음> 아, 코나 파머스 마켓에서 어, 장본 거좀 공개해 드릴게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네 제가 산 거는 스트로베리 파파야 그렇죠?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일반 파파야 똑같아요.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요즘은 이제 과일도 맛있게 만들려고 이종 구별을 해요. 그래서 아스토베리 딸기, 딸기랑 이제 파파야랑 이렇게 구별해서 나오는데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아보카도입니다. 어예 보셨죠? 아보카도가 이게 파파야 크기랑 비슷해요. 이게 하와이 아보카도였습니다. <웃음> 음, 그리고 이거는 어, 에그프 음. 이거를 물어보니까 음. 어, 만졌을 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음. 된 거가 바로 먹을 수 있는 거고 음. 더 단단한 거는 좀더 익혀서 먹어야 된다 그래요 오케이 네, 그리고 어, 라임을 좀 샀어요 이거. 음. 네 그리고 어, 있는 거는 이거는 스타프럿별 음, 과일이에요 한국말로 하면은 네. 오늘은 요걸 가지고 저희가 간단하게 피크닉을 가려고 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끝까지 한번 봐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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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nd white right, boy 여러분, 저희는 웨스트인 하프나 비치에 와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어요. 오늘은 저희와 함께한 자 애니모브, 애니모 아, <웃음> 그리고 간단한 저희 피크닉 이렇게 파파야 보트 그리고 이렇게 커피를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초간단 무스비. 요거 한번 손에 한번 쥐어 주실래요? 이렇게 무스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먹을까요, 이제? 네! 에그프루스의 에이. 실체를 공개합니다. 이거 맛이 어때요? 이거 약간 삶은 고구마? 아, 음. 그런 맛이에요. 자, 애니분분이 한번 드셔보세요. 어, 네, 맛있겠네. 한번 드셔보시고. 네. <웃음> 어떤가요? 고구마 맛이에요. <웃음> 이게 <웃음> 음, 뭐였지? 치놀라가 아니라 릴리코이. 릴리코이. 릴리코이에다가 파파야에다가 음 너무 맛있어. 그렇죠. 달달하고 새콤하고 <웃음> 야, 이 파파야 릴리코이는 환상이야. 환상... 최고다. 이거 한번 잡아줄래요? 이렇게. 음. 자, 요건 별가일입니다. 이건 뭐별맛 없어.